김재학 선수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하고요. 오현선가 인단 대표님 챔피언. 아, 아 그렇죠. 네. 오동이 챔피언이시죠, 김대한 대표님이요. 자, 김재학 선수가 입장을 흰차게 하면서 오스 인사를 했습니다. 어, 연장. 2분이란 룰이 있는데요. 경기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만 연장이 주어지는. 네, 주어지고요. KO가 생기면 생기죠. 하이킥으로 KO 나올 수도 있고 명치, 간장 어디든 제대로 맞는다면 KO 나오죠. 충분히 나옵니다. 하지만 라운드당 2분이기 때문에 서로 체력적인 부분은 부담이 안 돼요. 네. 네. 김지혁 선수 지금 앞으로 접근하고 계속 지금 아, 네. 역시 코너테초 선수 로우킥까지 네 지금 저 백부에 들어갔고요. 네, 네, 주먹 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먹 안면. 지금 적극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역시 리듬이 엄청 빠릅니다. 뭐 자기가 따따라는 거죠. 포인트를 따따. 아세권도예요아 이거 저럼네 그런 느낌인 거죠. 제대로 들어가기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K1의 페이토자 같은 선수가 k o 를 시키고 이후에 저런 동작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쇼맨십이라 고 보면 되겠네요. 극진님들이 자부심을 할수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킥 받으면서 바로도 받아치는 김태아. 서로 좋은 모습입니다. 역시 콘트테치오는 나이가 와저 나이는 저희 아버지보다 많으신 걸로 아 거의 비슷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저 당뇨 파워입니다. 어 대단합니다. 어 저게 킥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방을 자꾸자꾸 주고받습니다. 네, 좀 복부에 데미지가 있어 보이나요? 네. 훈노태추 선수가 지금 얼굴 쪽이 조금 일그러진 걸로 보아서 지금 복부 쪽이 조금 데미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복부 맞으면 혈당의 수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데미지가 전 있어 보이는데 원래 가드가 낮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킥. 아 데미지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상황은 데미지가 들어간 거 확실하게 보입니다. 뭔가, 어, 지금, 하이 다운이 다운, 다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제 경기 영상입니다. 이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먼저 공개를 했고, 영광스럽게도 차도르님 채널에 소개가 된 영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상대 선수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초반 탐색전을 통해 경기를 만들어내려고 했으나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이 앞차기로 주로 사용하는 일본 선수에게 말려들어서 좀 끌려가듯이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다리, 그리고 하단 돌려차기, 앞차기 등을 허용하는 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거리 싸움에 완전 실패를 한거죠. 예, 그래도 저는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좀, 예, 방금 보신 발차기 같은 거를 좀 연습을 했거든요. 이때 그래도 그나마 제 자신한테 좀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은 건 연습을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실전에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게 예, 방금 좀 위험했고요. 저때 머리 쪽에 살짝 통증이 있었습니다. 옆으로 돌면서 하단 돌려차기. 상대 선수가 좀 압박을 하는게 저한테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당시에. 원 하단. 네, 그리고 방금 보신 장면에서 제가 앞면의 앞차기를 허용했는데 이때 사실 어지러웠습니다. <웃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찔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굴러차기. 네, 롤킥으로 한판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다행히도 저나 상대 선수 모두 큰 부상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결승전을 준비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스페인 선수 화려한 기술 없이 펀치, 로우킥 등의 기본에 충실한 압박형 파이터였습니다. 저는 안다리를 한대 맞는 순간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파워에 당황을 했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낭심 쪽에 공격을 허용당하는 모습입니다. 네, 낭심 쪽에 공격을 당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안되면 왼발로 하라고 저희 사범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전 경기에서 그 하단돌려차기를 는 순간 일본 선수의 가드에 막혀서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공격하는 순간 다시 안다리를 허용당했죠 엄청 압박형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여 봤는데 아네 정말 어설픈 <웃음> 점프 뒷차이가 나왔어요 이때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금방 체력이 바닥났죠 예, 다시 안다리로이용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절반을 뺏겼습니다 공격이 들어간거죠 데미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극진에서는 선 체력 그리고 후 기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경기 초반부터 체력을 많이 소진했고 이렇게 안 다리 공격을 계속 허용하면서 한 판으로 정말 깨끗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콘트 강동우, 강원희, 임우호연이유 안효 선수는 대기대기주니다 <목소리도> 강 선수, A 포드 대기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헤 아, 멤버, 멤버, 멤버, 이윤재 선수, 멤버, 멤버, 멤 시도자 왼발 시도자기 대진 13번 경기 준비. 강동훈 정원희 선수 왼발 들어갔어요 왼발 아 들어갔어요 선배 부릅 쓰러요 트레시다 고쳐요 에이포트 이진경 오병호 김미옥 스판지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포트 아아아 이진경 아 오병호 김미옥 스판지는 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이 지났어요 2분 잘 자요 2분 김수준, 김그호 김비, 김재훈, 김태경, 김태경, 김치범, 김세우, 안효석 서상윤, 박영준 선수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발 다 왼발 다 왼발 다다다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15초! 10초! 1 0 1 0 10초! 10초! 10초! 1초 10초! 10초! 10초! 10초! 피코트 김성우대기시기 바랍니다. 수감지구 아! 김민준 선수, 수감지구 김민준 선수 A 코트 대기석으로 대기 바랍니다. 피코트 아, 초등부 3, 4학년 임선우, 차호연, 문채경, 윤지원, 김재윤, 안효석 서상윤, 박영준 선수는 코트 앞으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맞 맞지 마요. 네. 네. 기 임성우, 호현 선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넷에 오빠는 그 시상 시상대 어, 바랍니다. 이시장는오빠 시상대 는오에서해주는기바랍시다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수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는다빠는 오빠는 오빠는 오빠는 심판진 교체가 있겠습니다.